채널 통계를 보면 제 채널의 시청자들 중에 구독을 하지 않고 영상만 보시는 분이 무려 90.9%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대신 여러분은 그 90%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. 아마도 여러분은 제 채널에 들어갔다가 메인화면에 이 영상이 떠서 클릭하셨을 텐데 석데일과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영상은 구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만 보는 영상입니다. 구독을 누르고 채널에 들어가서 새로 규침을 누르면 계신 이 영상 대신, 새로운 영상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. 못 믿겠다고요? 직접 시도해보세요.